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해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 비싼데도 자기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인맥 연줄이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저층 중층. 상층 중에 로얄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또로얄층이 뒤로 빼놓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뭐 연결을 해드리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또 구입하는 분들은 계속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의 아파트 우연한 기회에 방문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판단을 해보시고 내부 구조가 어떤지 디자인 면이 어떤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지겹죠. 당후 내가 사야 되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지 수성구의 모델하우스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계자의 브리핑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물권 위치는 네. 수성동 수성, 수, 수성, 수가1 네. 88번지 네. 일대로 되어 있고요. 어, 평수로따지면한약 2,500여 평 음. 구조가 있고, 다섯 음. 개 동으로 들어가서 네. 219세대 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음. 남부 순환선. 남부 순환선이 이렇게 이제 대병, 대봉교역 건너편으로 해서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음, 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W 세권이 되면서 어또 이쪽은 여기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 가장 메리트가 어, 있는 위치 중에한 곳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습니다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보면 어 또는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 아파트 구조가 네. 지금 59가 지금 여기가 59가 101동이 59고요. 네. 또 102동도 59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메인은 그러면 남향을 보는. 8사가 주로 이제 메인이긴 한데요. 8사는 네. 저쪽 남향을 바라보고 있죠 아. 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팔사는 주로 저 남향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5동도 8사에서 남향을 다 바라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은 다 동향을. 바라보고 음. 있죠. 그래서 101동, 102동, 1 0동의 동향, 또 103동의 동향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해 있는 자녀세대의 대부분 위치는 어느 잔여, 자녀세대는 다다뭐 다 거의 좀 많이 나가서 중저층 이하로 있긴 한데 101동, 102동, 뭐 104동, 아직 네. 103동 아직은 조금씩은 다 남아있는 음. 상황이죠. 보통 남양선호도가 좀 많고 예, 네, 그렇기는 하죠. 네. 남양선호도가 있기는 있는데 점점 앞으로 첫째는 저희 단지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웃음> 어,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음... 가격적인 메리트.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들은 허그 자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고분양과 심사를 받았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한 2,300만원 받고 싶은데 평당 허그에서 이제 자금을 주는 대신에 2천만 원을 맞춰라. 2천만 원에 맞춰라 해서 2천을 맞췄는데 어 34평은 그때 당시 한 2년 전정도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34평은 기준을 2천 2,300을 맞췄고 5구가 원래 2천 이상 받아야 되는데 평균 2천에 맞추다 보니까 1,800대로 1,78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죠. 음, 거의 뭐, 신비에 가깝다. <웃음> 이 정도로 <웃음> 보실 정도로, 예. 수성구에서 사실 24평형이 4억대 초반이라 그러면, 음. 델스구 같은 경우, 지금, 그, 두류역의 스위 포레스터 같은 경우도 4억 5천에서 4억 9천이 분할가에요. 그, 음. 오히려 그게더 싸잖아요. 음. 물론 지금 그게 뭐, 10% 이렇게 뭐, DC가 들어가지만, 음.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수성구 치고도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 <웃음> 그거는 이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 우리가 특히 59년 더 낮췄기 때문에 2 0 0만 이하를 워낙 가격적인 매력 들어있다. 599 B타입, A타입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네, B 타입은 몇개가 안됩니 아, 그렇구나. 이거는... 네. 키높이 장이 아니네요? 네. 왼쪽은? 네. 음... 중문은 예, 그냥 중문은 일반 이제, 이제, 사면동 중문이고 예, 우와, 중문도 옵션이고요아 음, 중문 다 옵션입니까 예, 예. 사면동 자, 옵션 부분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음 그러면 옵션 선택이 안되면 그냥 이제 중문이 예. 없는거죠 예 그렇죠 시스 마찬가지 옵션일거고 예, 예. 저기 이제 시서클라인이라고 클라인, 해가지고 예. LG자이만의 그 특화된 상품이 다른데 는 없는거거든요 음, 공기청정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이런 거를 급 배기시켜주고 밖에 공기를 빨아들여주는 이제 급속도로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을 음... 일반하고 좀 다르죠. 부박이 장도 없죠. 그리고 이제 벽면이 지금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옵션을 안 하게 되면 이런 거 벽지 음... 벽지로 이런 기둥도, 예, 기둥 틀도다 벽지로 마감이 예. 되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선택 되게 게 되게 되냥 이것만 이렇게 되게 게 되게 되되겠죠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은게 되게 되게 기본이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부되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 되게 되게 되 마감 면적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뭐죠? 요이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저그 여기 보시면 이제 포세린 타일 아트월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예. 이걸로 이제 마감이 아, 된다. 아니면 네. 예, 아니 안, 안 하게 되면 아트월 기본 마감 음... 제가 이렇게 이제 마감되는 거죠. 아, 이 옵션에 이제 포세린 타일로 해서 예. 마감이 돼 있는 거고 바닥은 바닥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강마루 바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 이걸로 선택하시면 이걸 로 하시고 아니면 강마루. 음... 저는 기본이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안하셔도 된다고 보는거죠? <웃음> <웃음> 그럼 쪽에 부엌을 보시면 예. 부엌에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같은 거는 이제 옵션은 음. 뭐 당연히 기본 아 빌테인입니까? 예예 예. 빌테인하고 냉장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빌테인 같은 경우는 옵션 선택이 안 되시면 그냥 이제 자기가 쓰던 거 갖고 들어든지 냉장고 텔만, 장으로 네, 그렇죠 털만 짜드리면 음.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 부엌에서는 바뀌는 게 만약에 이제 어 이거를 옵션을 다 같이 포함 패키지로 되는데요. 옵션 안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청정기가 이제, 음. 이 후드가 다트가 들어가겠죠. 어, 기본형 후드. 예, 예, 들어가고, 이것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음. <웃음> 이거 안 하게 되면, 옵션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비다지 수납장으로 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역시, 어, 오븐렌지 식기 세척기 안 들어가면, 이런 기본식으로, 기본 수납장으로 음. 대처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거 지금 이거 만약 기본적으로 안 하면 기본 네나가 제가 이게 이렇게. 지금 대리석 0 0 원입니까 인조조 인조조 그리고 어세 세탁실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음. 그 수납장 기본이고. 지금 예, 예. 이것도 옵션이죠. 예, 이것도 얘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이제 증조대셔도 음. 들어갈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것만 옵션이고요. 이것도 옵션. 음, 요거 자체도 자체 네, 얘기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음. 예. 상판 뭐 합판, 이게 지금 주방 장 개념인데 예, 예. 이거 자체는 뭐 옵션은 아니죠. 예, 그렇죠. 이그 예. 위에 상판하고 만일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옵션을 하시게 되면 이런 구조로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음... 재질이 조금 음, 기본을 하면 나무 나무 음... 정도로 들어가겠죠. 음... 이건 예전식으로 조금 바꿔주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안방이 아, 아, 네. 네. 아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그것도 옵션. 음... <웃음> 그러면 안방은 특별히 먼저 제가 어는데 이제 이 슬라이딩 서랍장이 복박이 예. 장이 이제 옵션인 거 어... 네. 이게 이제 옵션인 거고 그러면 옵션 선택을 안 하면 슬라이딩 장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방으로 아, 아예 장이 안 들어간다. 예, 예, 그렇죠. 음... 아, 옵션을 해야 이제 복박이 장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동 건조대 마찬가지. 자동 건조대는 기본. 네. 네. 이고이건 그냥 세팅해 놨는 거예요. 실기실이고 네, 여기 장점은 뭐냐면. 네. 그쪽 작은 방에 가시게요 잠시만요. 안방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샤워부스나 해바라기, 뭐 샤워기라든지 대링거고 독인은 다 대링거네요. 다 독특한데 작은 방에는 어 지금 보통 대피시설이 예. 보통 집안에 돼 있잖아요 예예 이거는 이제 바깥 으로 빼놨기 때문에 어예0용 면적이 약간 더 이제 그런 것을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따로 빼는데 한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대피시설 베란다 쪽으로 예, 해서 예, 예, 맹이중문 이고 예 그렇죠 어, 이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예 음... 실제 보면 모델 하우스에서 보면 진짜 이 인테리어를 자네가 엄청나게 예쁜데 네, <웃음> 막상 입주시게 되면은 네, 옵션 안 넣으면은 어놓 완전 텅 비어갖고 깡통처럼 내가 엉망이더라고. 그데 <웃음> 이제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주로 있고요. 네. 제가 저도 이제 많은 뭐 현장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또 깔끔하게 잘해놓은 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공사 이제 일부 업체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 음... 미비한 부분들. 왜냐면 주로 1군을 편들 하청을 많이 주니까. 아, 일군업체가 예. 좋은 게 아니고 하청을 많이 줘서 나쁘다 이말이니 아, 이마감재가 아... 약간 따로 떨어지는 건 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단전간 음... 이제 경험을 한 바여가며. 근데 우리 이제 GS 같은 경우, 이제 자이르네 같은 걸로 잡힌 이제 마감 자, 자체를 GS 마감 팀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음... 데보다는 이제. 마감... 하청을 주느냐, 직접적으로 예, 예. 하느냐 예, 예.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예. 수 있다. 예. 예. 음... 조합은 물량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일부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8사도 한번 보는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마찬가지 키높이장 기본적으로 대설치가 되어있죠. 어, 그리고 삼연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있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거실이 흔하게 좀 보이는 편이고 그리고 왼쪽편에 보게 되면은 예, 공동 욕실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바닥. 타일, 대링꺼 도 개로 사용을 다 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북박이장 옵션. 예,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여기서는 또 남을 조그 남을 조 쪽은 다 우리 어구하고 동일하고요 음. 한가지 다른게 이제 이 옵션을 선택을 안하게 되면 어. 이제 펜트리 공간으로 시공된다는거 음. 그 하나만 다르고 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오구 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펜트리 공간으로 네, 펜트리 정도?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죠.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해서 어. 저렇게 이제 끝까지 해서 이렇게 되겠죠. 길쭉한 네, 펜트리 예, 공간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럼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음. 출력될거 그거 하나면 다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음, 예. 위에 천장도 옵션 아닙니까? 네, 예, 이제 거실은 아까도 그, 거실은 우물 천장은 기본인데. 우물 천장 기본이고. 이제 그 부엌에 우물 천장은 예. 선택을 안 하면 이거 똑같이 기본, 일반적인 예, 똑같이 예. 마감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내려온다. 할로에는 음, 예, 예. 똑같이 들어가고 음, 그렇죠. 음, 오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천장. 딱 봐도 옵션 같네요. 예. <웃음> 그리고 마찬가지. 나머지는, 예. 필트인 냉장고하고 같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일랜드 식탁. 이게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남양인가요? 여기 보면 거실이. 그렇죠. 남양을 바라보고 있죠. 어, 거실은 정남양이고. 예, 그렇죠. 음... 거실하고 방에 뭐다 다른 방들에서도 예. 보게되면 안방, 작은방 다창은 남양을 보고 있죠. 작은 방도 사이즈가 그래 작지는 않고 구조가 잘 나온 것 같고, 안방도, 좀 넓은 편인데, 파우드로 베란다. 파우더룸이 널찍하게 잘 구조를 잘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방에 붙박장이 없다는게 좀 아쉽지만 파우더룸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아쉬운 편은 있습니다만 구조 자체는 시원시원하게 뽑혀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가지 뭐 구조 자체는 시원시원합니다. 좀 작다는 느낌 전혀 없고, 마찬가지 붙박이상은 기본적으로 없이한 저는 남양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제 예, 검 예. 때는 이제 동별로 예. 또 층별로 다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예. 음. 오구 같은 타입은 오구 A 와 B 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오구 B 보다는 오구비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게 어, 구조는 괜찮은데 구조는 오히려 어, 비도 나쁘진 않은데 작은방 두개가 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어, 주택으로서는 약간 어, 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제시대들 오구를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오구인데. 도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가가 층별로 뭐 2층, 3층, 4층, 5층 조금씩 다르고, 6층에서 10층 동일하고, 음, 11층에서 15층 동일하고, 그 음. 다음에 16층에서 20층 동일합니다. 아, 터울이 네. 많네요. 2층, 3층에서도 틀리고, 4층, 5층 틀리고, 네. 6층에서 네. 10층 똑같이 그래, 가고 그래봐야 가격 차이가 별로 안면뭐 200만원 뭐 이런 음. 뭐 이래 정도니까 크게 나건아닌데 위에 층이 조금 이제 어, 로수록 네, 조금 n g Sang Sang 0 0 n g s a 만 g s 이 n g s 차이 나는 a n g s 치 n 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 금 n 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Sang 이 어,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4,800만 원 정도 네.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저층을 찾으시면 이제 가격이 네, 4억 2천 정도, 3천. 음... 네. 뭐, 어쨌든 수성구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양가 심사에서 오구를 한 2,300만 원 낮췄기 때문에 네. 가격 대비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고 어들은 보통 일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네. 어, 잘 아시겠지만 페이퍼 자금을 빌리려고 잖아요 예. 뭐 땅만 해 놓고 그랬때 페이퍼 자금이 보통 최하 7, 뭐 8% 예요 예. 8% 에서 뭐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 같으면 훨씬 뭐 10%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3 까지도 뭐 올라갔었으니까 네. 저희들은 허그 자금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저금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슬... 84가 지금 가격이 싼건 아닌 것 같은데 아8선 그래서 아니. 아까 우리 얘기했었습니까2천만원 선에서 84는 한 2,300원 올리고 5구는 낮췄는데 평균가액을 맞추기 네, 그렇죠. 위해서 84를 좀 그렇죠. 많이 올리고 그렇죠. 어, 5구를 네. 조금 내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형태로 네. 예. 그래도 사실 84도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 비싸거나 이런건 아니죠. 뭐 물론 위치적인 차이를... 좀비싼거에 범어장 아, <웃음> <그럼 웃음> 봄어자, 같은 경우는 9억 5천에서 9억 7천이지 습니까 네. 비싼 것들은 워낙 네. 지금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이억 5천이 싼데요. 음... <웃음> 뭐, 그리고... 뭐 거기나 여기나 뭐 솔직히 차이 뭐... 우리 같은 떤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웃음>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도금 무이자고 네. 계약금은 10% 진행해서 1차, 2차로 나눠지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30%는 입주 시기 잔금 때 예, 예. 입주 시기 잔금 때 대출은 뭐 회사에서 지정해 가 저금리로 해 주는 그런 아, 그렇죠. 그때 되면은 또 이제 그 은행 우리 은행 우리가 각 은행을 섭해서 이렇게도 하고 본인들이 주거래 은행 이 있으면 주, 자기가 음. 주거래 은행에서 만약에 더 대출 유리하면 다 자기 알아서 하십다고 음. 예 기본 베이스는 이제 회사에서도 대출을 아, 해서 그렇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쭉 이제 회사에 음. 나와 가지고 이제 몇개 은행이 있다 이제 보스 슬츠 해 놓고 음. 서로 상담하죠 해 가지고 음. 자기들 댓글 먼저 써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음. 그럼 이제 자기들이 몇개 은행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다 달라서 어떤 은행은 유리하고 어떤 은행은 더그 유리 높고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몇 군데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죠. 뭐 혹시 뭐 할인되거나 뭐좀 저렴하게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그런, 그런 건 거는 건 전혀 않... 있을 수가 없는게 네. <웃음>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 후불제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무이자로 돌렸는데 네. 무이자로 이제 지금 고금리로 금리가 한 7.4% 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 5구 같은 게어한 3천만 원 정도 8 사는 5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됐어요. 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 정비 주택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 한 1억씩 부여가 됐어요. 그 이제 조합원들이 지금 이렇게 부여되다 보니까 원래 싸게 조합원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조합원으로 예.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는뭐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뭐 다른 걸 더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분야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음.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에, 예. 뭐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음. 뭐 아니, 지금도 자체가 가격이 워낙 저렴한데 뭐더 낮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겠지만, 일단 조합원 자체가 넉넉하게 안 음, 나지않더 <웃음> <자,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예, 예. 음, 자, 자, 봉 자, 봉태는, 자, 가태는 자, 봉는 힘들다. 는 자, 봉태는, 자,